꺼하겠다못쌈은 이제 저희가 가브리스다 아, 음 진자부드러운데 특수부위 어, 엄청 야들야들한데. 가득 네. 직화예요? 불맛이 날거 같아. 불맛 많이 나다 진짜 크다. 낙지를 통으로 올리신 거 같아요. 맛이 없을 수가 없다. 저거는. 진짜 푸지면 뭐야? 내가 선택한 대결은 랜덤 쟁반. 사장님 마음대로. 요즘 유행에는 주인장 마음대로. 사장님이 점점 더 빨라지려는 그런 느낌이에요. 아니, 무슨 낙지를 저렇게 국수 먹듯이 먹어요? 자, 다른... 할까요? 자, 고 골, 골, 와! 액션이 스타 감독을 하고 있는 어, 백지훈입니다쪽 장신 감독 오범석입니다. 약간 팽팽한 문재형. 기싸움 같은 느낌이 있어요. 그까 얘보다 하나 더 먹었어요. 베이스프잖아요? 20%로 내려가요. 두분왜 이렇게 싸워? <웃음> 자, 시간을 가고요. 차 어,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어우, 좋못 어, 드실 것 같은데.